일번 참가자 얼굴 발표한다 지금 촬영하바람은촬영 가야 어. 지금 빨리 야발려어 지금 발 아파요? 이렇게 i g h 라고 라고 t KO KO o no. No. No. No. K o <laughs> <laughs> Who's next? I'm Nuya.